언제 유리가 뛰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케이블카는 설악동을 출발하여 동적지 인 방면선까지 약 1200m 이어 최대 주소 파괴역까지 운영 가능합니다. 이곳 서랍산은 보물이 마다 바위가 줄지어 있고, 그 빛깔이 훌쩍 하얗다고 하여 서랍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비록 좁을 향해 보이는 바위는 해발 3 7 3 c m 둘레가 4km가 넘는 거대한 바위로 물산 바위라고 불르며 산악동을 출발하여 약 2시간이면 바위 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물산 바위를 오르는 핀드폰에한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린다는 흔들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직접 돌아올라가시다면볼수 있지만 피카내에서는 흔들바위가 보이지 않습니다. 창밖을 보시면 는키의는 키바는 가 지나가 바습니다내려가는케이블카는도시는에 대단히 빠는키 같지만 두는의케이블카는똑같는 속도로 운행는 되며 이곳에서 키바 교차되고 있습니다. 는 종착지인 광금성은 해발 700m에 도려져도 오른쪽에 광금성을 부르고 있네요. 권와 김씨, 두 장군이 이곳에서 성을 쌓았다 하여 광금성이라고 부르며 그 당시 유물인 성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왼쪽 정면에 뚝 소순 바위는 마치 대나무 순처럼 생겼다고 하여. 죽순봉이라 부르며, 이어서 끝까지 펼쳐진 바위는 병풍을 펼쳐 놓은 것 같다고 하여 병풍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왔는데역시다어 나갔어. 여기 이렇게 같이 노래 불러 봐. 시디를 합니다. 한번 더.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Mira, <risa> te v a la c a Si me traído la cafetera y... No, e o t r a o la c a t e n o a mochila llena de cosas. 또 되는데 그어이이가아이나게리이열하저리서 앞에 상이지. 저저 앞에 보이잖아 저. 정면에 이름이 뭐지? 시는명이요 저의 케이는 동네 바다의 로 감상할 수 있고 진달래여름 칠로 가을 단풍 겨울의 쩌경룩 며칠 어물나 <목> 설악산의 장어함과 신비함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아이스산나에서볼수 있는 베베더이스를 비롯해 천여종의 희귀식물과사냥을 비롯한 백여종의 동물이 들 소식할 수 있습니다. 저의 케이블카는 어, 오, 주실 어, 주실 아? 어, 오, 어, 올라갔네. 어? 저 대박이다, 관광 일이 끝날 때까지 즐거운 여행을 보시기 바라며 저희 아,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실 수있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간는이 거라, 왜이렇날아가요 어디가 더지안여요